어, 라운드 피겨 가격대 변동률과 등락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는 이제 딱딱 떨어지는 가격대죠.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가격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봐야 될 가격대가 천원대 아래에 있던 종목이 천원을 넘는 순간 또 5천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5천원을 넘는 순간 그리고 만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이 만원을 넘는 순간 어, 이렇게 그혹이 딱딱 떨어지는 이 지폐 가격대를 넘는 순간 이 사람의 심리가 어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 쏠리는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격 가격대에 있는 종목은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등락률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원 이하에서 이 종목이 10원 호가로 움직였죠. 그래서 990원 뭐 980원 이런 10원 호가로 움직였던 종목이 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만 오십 원, 만백 원, 이 등락률이 0.2% 변동해서 0 5로 순식간에 두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한 호가당 그래서 만 원을 넘는 종목이 상승률이 이제 점핑을 하면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는 항상 이제 이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 오천 원을 돌파하는 순간, 또만원미하에서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그런 종목이 예, 종목들을 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이 금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 22년 8월에 이 만원 가격대였던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금양이. 그러면서 8개월 만에 9배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22년 7월 달이었죠. 요, 바로 한달 전. 4,000원대에서 출발했죠. 이때 시가총액은 2,250억대에서 출발해서 현재 3조대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변한 변한 기업이 금양이죠. 어 그리고 이 라운드 어 1만 원 이하 라운드 피격 가격대에 있는 종목 여기 있는 종목 외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이 종목을 추천하는게 아니고 이제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종목들 한번 간단히 변동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성 omb 비료 관련 주입니다 남해화학 비료 관련 입니다 이두 개가 이 9,500원 9,100원 대에 있습니다 시총을 두 개를 비교하면 효성 omb 오늘 12% 급등을 했지만 800억대 얘는 어, 0.7% 상승을 해서 4,500억대. 시총 차이를 보시면 이제 월등히 낮죠. 이 효성 OMB가 상승률로는 이제 좋았고 실적은 얘가 이제 이제 얘가 훨씬 더 낮은 수준이죠. PBR도 얘가 이제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부채는 어, 효성 OMB가 좀 낮았고 그래서 효성 오, 효성 OMB를 보시면 이제 시총은 낮고 부채비율이 낮고 어, 그런 종목이 이제 상승률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퍼가 낮고 배당이 높은 또요 PSK 얘는 이제 9590원대 있습니다 만원을 돌파했다 반도체주의 어떤 대장주 삼성이 좀 꺾이면서 어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던 PSK 홀딩스고 배당은 이제 상당히 높은 배당률이었지만 어 상승률로는 좀어 오늘 어 흐름은 좀0 6대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남광 히림이 또 보령 이런 종목들이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고 이수패턴은 펀은 이제 여섯 배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오천억 대 수준이고 보령이 제약주 중에는 이제 구천 원 대에 와 있는 어, 종목은 이제 보령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투자 종목 선정 시 살펴봐야 할 어, 주체적인 내용 한번 간단히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투자를 할 때는 관련 테마가 가장 중요하죠.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2차 전지가 뜨는 시기, 로봇이 뜨는 시기, 어, 또 이렇게, 어, AI가 또한 번씩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관련 테마에 어떤 종목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 종목에 얽혀있는 테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기업의 순위입니다. 주식 시장은 스포츠의 세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1등 기업, 독점 기업, 또 세계 순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그런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죠. 그리고 이런 뭐 세계 1위 기업이나 독점 기업이 상승률로는 단연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현재 가격대가 이고점때에 있는지 저점때에 있는지 어, 월봉이라든가 일간 차트를 보시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고,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바닷권에 있는지, 또 수급 주체가 어떤지, 외인이 주도하는지, 어,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가격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운드 피겨 가격에 있는 종목, 이 종목이 5천원대 미만에 있는지, 만원대 이하에 있는지, 5만원대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어, 이게 그 가격대를 넘는 순간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업종의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내가 어, 제약주라면 제약 상위주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헬스케어 쪽뭐 이런 쪽이 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바닥권에서 이 추세를 전환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보다 어 이런 또 주도주 테마주가 더 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항상 이제 대장주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종목 외에 어, 종목이 속한 업종의 대장주 주도주 그리고 어이재무집제표죠이 퍼나 PBR 배당 수준 뭐 ROE라든가 수익성 또 이런 지표는 일단은 과거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량주인지 부실주지를 파악하는 정도지 이게 어, 미래를 아르켜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요기에 또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가 있는지 이런 용도로 어, 이 재무제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전방산업입니다. 내가 속한 이산업의 전방산업이 이 만약 타이어라면 자동차가 잘 팔리는지 어, 지금 많이 어, 팔리고 있는지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잘 분석을 하셔야 이 후방산업이죠. 타이어 쪽은 그래서 어 이런 전방산업의 실적 어이 전망 같은 것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잘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죠. 이건 재무자표라든가 어디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기, 이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너가 뭐 횡령을 했다든가 배임을 했다든가 또뭐 범죄자인지 한번또 이렇게 사기친 사람은 두번세 번씩 사기를 치기 때문에 어 이런 또 오너 리스크에 대한 것도 잘 살펴서 어, 투자 종목을 선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요들 종목 사업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효성 OMB 에, 관련 테마로는 어 비디오 테마로 이제 움직이죠 효성은 그리고 이 관련주는 누보 한동화성 효성 OMB 성보 뭐 체시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거는 낙폭 과대에 시가총액이 가장 낮았던 누보가 상하가를 가면서 가장 주도주 한농이 같은 경우는 비료주지만 2차전지 테마에 같이 묶였죠 그래서 테마가 여러개 동시에 이제 묶여서 움직이는 놈이 상승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효성 OMB는 유기질비료 2위업체죠 매출을 87%를 차지하고 있고 또 비료 관련주는 1, 2분기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3, 4분기에 꺾입니다. 그래서 1,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항상 3, 4월이나 뭐 대체적으로 뭐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 1분기, 2분기 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주가도 어 실제 이렇게 가장 상승률이 잘 나오는 시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효성 OMB를 한번 살펴보면 이 고점 가격대였던 이 18,000원대에 어, 이 도달했을 때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내가 산 가격대가 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라면 나보다 누군가는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매수 주체가 나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상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 그 이후로 추가 상승을 못하면서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효성이가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의 거래량은 아무도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추세의 변화의 신호죠. 그래서 어 이, 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또 이런 그 대량 거래량을 터트린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 때요때 이제 크게 시세를 내죠. 그래서 어 물량이 이제 잠기는지 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항상 여기 에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 기간에 탄탄히 받치면서 가는지를 잘 살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호성 OMB 의 월봉을 보시면 과거에 최고가 수준이 2015년도에 27,000원대까지를 찍었고 그 뒤로는 17,000원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최고 17,000에서 꺾였고. 두 번째는 만 오천 원 가격대에서 이제 꺾였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2020년도죠. 최고 상승했던 가격대가, 어, 지금, 어, 만 원대를 이제 상상, 살짝 이제 넘긴 가격대까지 왔었죠. 지금은 이제 요 가격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 지금 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간다면 또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어, 위치에 있습니다. 효성. 남광토원. 예, 관련주는 이제 SC 엔지니어링, 플래스크 현대 건설, 어, 또, 요런 기업이 있습니다. 상승률로는 현, SC 엔지니어링이 가장 좋았고, 어, 그리고 현대 건설도 좋았습니다. 요, 이, 1분기 실적이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이유로 어, 아주 좋은 흐름을 대형주죠, 얘는. 어,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그리고, 어, 시공능력 평가, 기술능력 평가 국내 1위입니다, 현대 건설은. 어 그리고 관련 테마는 남광에 관련 테마는 모들려 우쿠라 뭐 네옴시티 또 이낙연 어, 관련주로도 좀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은 남광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 어그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어이 지하터널 공사를 했었죠 얘가 지하 고속화 도로 어,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이 정치인 관련돼서도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남선이라든가 남아 뭐 주연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64위의 건설사입니다. 이 남광이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어 단타 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 회사죠. 그러면서 가격대는 지금 만천 원대를 거의 이제 돌파를 못했습니다. 최근 가격대까지. 히림 어, 관련 테마는 이제 네옴시티 우크라 관련 주고 어, 이 어, 테마로는 이제 네옴시티 우크라고 관련 주로는 한미글로벌 히림유신도아 한국정화기술 설계감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CM 관련해서 어, 히림이 이제 1위 기업이고 어, 얘도 뭐 지금 이 고점대죠 요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이후에 어, 지금은 이제 뭐 추세적으로는 횡보 중에 있었습니다. 보령 항암 관련주고 우주 헬스케어 탈모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는 보령입니다. 국내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보령이 우주개발 전문기업이죠. 엑시 예, 액시, 엑시엄 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과 우주 의학 개발에 투자 중인 회사가 보령입니다. 계속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었던 보령이죠. 예, 바닥권에서 뭐 거래량 없이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보령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국내 1위또 세계 2 위의 초고다층 MLB 생산 기업입니다. 이 MLB는 지금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개를 쌓았다는 거죠. 이 PCB를 겹으로 쌓은게 이제 MLB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브 통신 5 G 또 미국 고객들이 탈 중국화 추세로 인해서 이수 페타시스가 반사 이익으로 점유율이 상승 중이라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4,700만 주의 거래량을 한번 찍었죠. 여기서 어, 그리고 나서 어, 최고가를 쓴 이후에 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장기 이평선인 요 60일선 때 어까지 이제 밀린 상태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4천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한두배 이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 이 과연 이제 다시 이 만원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요 가격대에 거래 됐던 최저가에서 더 추락을 한다면 이제 여기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 또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추세를 돌리면 어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본전 이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요6 1선에서 반등이 중요해 보이는 요 이수입니다. 어 이수는 지금 과거에 지금 6 0 0 0 원과 이0 0 원의 이 최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접시 모양의 패턴을 만들고 급히 이제 반등을 했지만 지금 만천 원대에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이만원을 과연 이제 계속 안착하면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지를 좀 살펴야 될그 종목이 태, 이수입니다. 태경산업, 어, 2차전지 망간 또 석회 관련주입니다. 이 태경산업은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석회 가공 제품 생산량에 그리고 전방산업은 제지 또 종이죠, 종이하고 페인트가 전방산업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태영케미칼 얘는 어, 반도체 세정용 또 선박 건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액, 액화탄산가스 그리고 어. 드라이아이스죠 얘는 이제 그 쿠팡 관련주로 움직이죠 얘가 태경이가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어이 드라이아이스 같은 소요량이 이제 증가 될 거란 기대로 또이 쿠팡쪽 또, 쿠팡 또 홈쇼핑 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또매출 i 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태경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또 자회사 태경 BK 어 얘는 지금 뭐, 석회 사업부에서 철강 건축자재 환경 오염 방지제, 또 비료 같은데, 요런데 사용하고 있는 석회 사업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고, 또이 자회사죠, 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인 에코화학, 어, 얘는 에콰소석회 1위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어, 이 액상 소석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태경산업, 이 석회가 25고, 요 비, 비, 비철금속이죠. 여기가 25%의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고, 또이 태경산업이 움직였던 이유는 페로망간, 또 실리콘 망간 생산, 어, 판매 중이라는 이유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어, 상당히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예미공장에서 2만 9천 톤 정도의 이 페로망간, 이 망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간 관련해서 이 상승했던 배경을 보시면 LG 화학이 리튬망간인산철 리튬 양극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차 전지 주로는 NC, 어, NCM계하고 NCA 이게 이제 삼원계 어, 배터리죠. 그래서 이, 이 충전 시간이 이 충전을 해서 이 출력이 이제 높게 나오고 또 주행 거리가 좀잘 어, 나오죠 이게 반면에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중국이 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대는 이제 싼 대신에 어, 주행 거리가 좀 짧고 충전 시, 충전 시에 이제 거리가 이제 짧다는 이런 단점은 있지만 안전성이 이제 좀 좋죠 이게 화재 위험이 이제 덜하지만 요 출력이 높고 이런 이 NCM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나 안전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책으로 이제 망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리튬 망간 인사철을 앞으로 LG화학이 이쪽에 이제 주력한다는 이유로 망간이 부각 받으면서 어 얘가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태경이 어 그리고 이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테슬라의 이 저가 차종은 이제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서 이제 더 가격을 추가로 내린다면 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요쪽 어, LFP 쪽으로 더 이제 개발을 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태경의 일봉을 보시면 어이 7,000원대를 계속 이제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쉬운 점은 이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꼬리 달린 이 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이 8,000원대를 과연 이제 지지를 해줄지는 어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도 어잘 살피면서 투자해야 될 종목은 태경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 이 9,000원대가 최고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좌측으로는 이제 매물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고 망간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는다면 망간 테마로도 충분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남해와 암모니아 또 수소입니다. 수소 암모니아 관련된 비료주 국내 무기질 비료 1위 업체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거래량은 뭐 10만 주대에서 거래됐던 종목이 어 지금 200만 주 정도 이런 거래량을 한번 터지면서 지금 200일선에 다어다 있죠 지금 그리고 뭐 장기평선 단기평선이 다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에너지가 이제 상방으로 불출되면 단기간에도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이런 종목입니다 물론 뭐 이건 예측이지만 또 앞으로 우크라 관련해서 또 곡물이 우크라 생산량이 50% 정도, 30% 정도 어뭐 줄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곡물주들, 또 이런 조, 종물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비료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런 곡물과 또 우크라 관련된 그런 소식도 잘 살피면서 좀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 얘는 후공정. 반도체 장비 제조사고, 이 PSK에서 분사해서 나온 놈이 자회사가 이제 PSK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공정 장비입니다. 얘는. 그래서, 어, 포토레지스틱, 어, PR 스트립 분야 장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고, 비중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세화 공정에, 이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습식 세정보다는 이제 건식 세정이 더 부각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이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식보다는 이제 건식, 그래서 뭐 전고체라든가 이런 배터리가 더 부각받고 있죠. 그리고 이이 P S K의 이 드라이 스트립 요 장비는 이 반도체 이 웨이퍼의 이 파티클 이런 찌꺼기 같은 거를 어 스트립이 벗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거하는 어 장비입니다. 지금 뭐이 고점이 좋죠 4월 달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7천 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뭐세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의 이 저점 부분에서의 대량 거래량 요건 좋은 신호죠 그래서 무조건 대량 거래가 어느 지점에서 터졌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어 거래량이 줄면서 어이 가격대를 이제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200일선을 돌파할 때한번더 거래량이 터졌, 터졌기 때문에 요 때는 이 손바김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험 매물과 또 과거에 물려있던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어, 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쭉 뺐죠. 한 달가량을, 한 달가량을 빼면서 어,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어, 뭐 불안하다거나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이제 손전배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시 반등을 했고 현재는 이제 만 원대에서 좀 밀린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PSK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죠 이게 항상 이제 이 가치 투자자는 이런 영역이죠. 이 거래량이 불과 뭐 5만 주도 안 되는 뭐 2만 주대 거래되는 이런 거래량때는 아무도 접근을 안 합니다. 하지만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거래량은 비관론자에서낙관론자에게로 주식이 이제 전환되는 신호죠. 그래서 오늘 그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몰릴만한 곳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던 사람이 실제 그쪽으로 물고기와 이런 자금과 돈이 쏠릴 때 주가는 이제 크게 상승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몰릴만한 곳, 물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그물 쳐놓으면 개털입니다. 세상을 바꿀 신산업, 신기술, 또 현재에 맞는 테마에 있는 종목이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있다면그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그물을 쳐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 가격대를 넘는지 안 넘는지 항상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가격을 돌파한다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